사구는 아까는 역사 사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하여금 사자를 썼더라고요. 의사 같이 썼면 뭐냐? 글자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사구는 선청하라. 잘 들어라. 세능이 여설하리라. 말해주리라. 세존이 제 사위성중하야 세존께서 사위성중에 계시면서 설 서방 화인하나니 서방화인을 말씀하시니, 서방으로서 인도해서 교화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 경문에 분명히, 경문이라그러면 아미타경, 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런 정토경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거차 불원이라 하니 여기서 서방이 떨어진 것이 멀지 않다 하니 양문상설하면 만약 그 현상적인 이야기를 상설, 그 명상,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논한다면 이 말이죠. 이수가 여기와 서방이 떨어진 그 거리 수가 요 10만 8천이라 하니 1만팔천이 있다 하니 10만 8천이 밖에 없습니다. 10만 8천 불국토 밖에 뭐 이래든지 하여튼 10만 8천이라 이제 이런 말이 있으니 10만 8천이라는 게 뭐냐? 선으로 볼 때는 바로 십박 8사, 십박과 8사가 10만 8천이다. 이게 이제 선이죠. 곧 신중에 십박 8사가 있으니 문득 이것이 서로는 멀다 고 말한 것입니다. 서로는 멀다 고 말한 것은 위기 하근이요. 그 하근기들을 위한 것이요. 설근은 가깝다고 말한 것은 위기 상진이라 그 상지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근기들은 가깝다고 그러고 하근기들은 멀다고 그랬다. 시박팔사가 있으면 그1십만팔천이 바뀌니까 멀고 시박팔사가 없으면 바로 가깝다 이거죠. 인유양종이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나 법무양반이니라 법에 있어서는 두가지가 없나니라 법은 하나다 이거지. 미호가 유소하여 알고 모르고 모르고 아는 것이 다름이 있어서 견유지질이니 보는 것이 더디고 빠른 것이 있으니 미인은 염불하여 모르는 사람은 염불 부처님을 불러서 구생업피 이나 저 극락세계의 나기를 구하나, 오이는 아는 사람은 자정기심 하나니라, 그 마음을 스스로 맑힌 아니라, 염불구생이냐, 자정기심이냐. 염불구생이라, 염불에서 저기 서방정토의 나기를 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정기심이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한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염불구생. 염불해서 정토의 나기를 구한다 이거예요 자정 기심이라. 그래서 이제 염불은 타력이라 그래가지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타고 극락세계에 간다 이거 타력이거든요. 선은 뭐 자력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막힌다 이랬는데 이게 아주 참 묘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구생 자정 나기를 구하는 거. 스스로 마음을 막히는 거. 여기 아주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의 맹점은 뭐냐, 그러면이 재짓고, 번뇌 많고, 온갖 이 고통덩어리, 이 몸이 고대로 이거 요 몸이 고대로 가서, 거기 가서 온갖 쾌락을 다 받는,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맹점이에요, 연불에. 대략 보면. 온신, 이오 온신이 고대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가지고, <웃음> 거기 가서 온갖 복락과 쾌락을 다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게 연불의 큰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의 맹점은 뭐냐? 그냥 마음은 닦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닦지도 안하는게 또 그게 또 선의 맹점입니다. 그 연불을 아마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빨리 거 가서 복 받으려고. 그 손을 이제, 마음 닦으면 붙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믿고 또잘안닦게 게을러. 그래서 요, 그 가지고 두 가지 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구생과 자정 사이에. 다 마음 닦으면 된다, 그러면 마음을 닦아야 될 텐데. 안 닦는단 말이죠. 그래 이게, 금강경이 없고 육조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뭘로 닦았느냐. 금강경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그냥 말만 하는게 아니고 그 아주 정성스럽게 보고 느낌은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육조단경이 있으면 그들은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견성해가지고 바로 성불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 바꾸 된다 이래가지고 자식 청정하고 스스로 그 청정을 믿고 안 한다 이거요 그게 이제 선의 맹점이고 연불의 맹점은 온갖 죄 다 짓던 거 이몸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주 무진 복락을 누린다 요런 망념을 가지고 있다 이래요. 그게 염불의 맹점이에요. 이래가지고 염불 구생이나 염불을 해서 이제 구생, 구생하나 구생구생업 피나 저의 낙의를 구하나 오이는 아는 사람은 자정기심하나니라 그그 마음을 스스로 말힌아니라 소위로 그러므로불원나사되 수, 기, 심, 정, 하, 야. 이게 유마경에 있는 말인데, 유마경 불구품에. 그 마음이 깨끗해짐을 따라서 수, 기, 심, 정, 하, 야. 즉, 불포정이라 하였나니라 불포가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불구포가 안 나타난다. 이게 선의 관점이에요. 그 연불의 관점은 부처님의 가피로 이제 가서 난다. 이게 이제 연불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근지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극락세계 간다.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새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려고. 일본도 가고, 뭐지, 중국도 가고, 가려고. 가는 거다 좋아하니까, 극락세계 간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말키라 그러면, 마음,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고리 아픈데, 그걸 말키라니안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선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느냐에 따라서 정토가 나타나는 거지. 마음이 탁하면 정토가 안 나타난다. 여기 이게 이제 선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짐을 따라서 곧 불토가 깨끗해진다. 사군이여 동방인이라도 멋진 말요 이게 아주 선에서는 확고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방인이라도 동방, 여기서 사는 사람이라도 단 심정하면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정무제하고 곧 죄가 없고 지금 서방이 아니고 지금 동방예토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 깨끗한 죄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수서방인이라도 비록 서방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부정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유건하나니라 허물건자인데요. 허물이 있나니라. 급락세계에 가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허물이 있다. 동방인이 조제하면 동방인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야 구생 서방이나 연불해서 서방의 나귀를 구하나. 서방인이 조제하면 서방인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야 구생 하국이리오. 연불해서 하국의 어느 나라의 나귀를 구하리오. 이게 아주 뭐 지독한 얘기요 이게 아주 만약 서방 가 가지고 고소 제지면 어디 가서 또나기를 구하겠느냐 가 다시 또 동방에 오나 어디 어디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앞에 이 반박하기가 궁해요연불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연불에서 내세우는 게 하근기 말세 이걸 내 말세는 참선이 안 된다. 또 근기가 너무 낮으면 참선 안 된다 그래. 하근기가 말세에 태어나서는 염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선이 좋긴 좋으나 아무나 되는게 아니다. <웃음> 그것도 또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염불해 가지고 이몸 그대로 극락가는것 있을 수가 없다. 서방 가서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거 이제 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재밌어요 동방인이 조제하면 연불하여 구생서방이나 연불해서 서방의 나기를 구하나 서방인이 조제하면 연불하여 구생하국이리오. 연불해서 <웃음> 어느 나라의 나기를 구하리오. 범우는 불효자성하며 범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성을 알지 못하며 불식 신중정토하야 신중에 몸속에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해서, 몸속에 정토가 있는데 정토를 알지 못해서 원동 원서 하나. 동쪽을 원하고 서쪽을 원한다. 동쪽에 가서 나기를 원하고 서쪽에 가서 러기를 원한다. 이 원동 원서란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는 항상 불만이고 저 딴데, 저 어디 다른데 원한다 이거죠. 동을 원하고 서를 원하나, 오이는 제처가 일본이니 있는 곳이 한 가지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이 바로 일반이다. 한 가지니. 소위로 그러므로 불은 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 소조처하야 수 소주처하야 머무는바 처소를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머무는바 처소를 따라서 항안락이라 하니라 항상 편안하다라고 하였나니라 사군이여 사구나. 심기에 단무 불선하면, 마음 땅에, 다만, 불선이 없으면, 착하지 못한 것이 없으면, 서방이 거차 불효나, 서방이, 서방정토 급락세계가, 거차,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먼 것이 아니나 약해 불선지심 하면 만약 불선한 마음을 품으면 염불하야도 염불을 해도 왕생이 난도하나니라 왕생하야 소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을 해서 가서 나서 난도라 이르기가 어렵나니라 보통 그렇게 새기면 되고 또 옛날 번역에는 왕생이 어려우니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를 또 자를 새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왕생이 난이니라 왕생하기가 어렵나니라 또왕생하여 왕생해서 이르기가 어렵나니라. 뜻은 마찬가지죠. 금권 선지식 하나니. 요즘엔 하나니 그런데 옛날에 그 한온이, 그 토도 한온이죠, 토가. 이제 한온이라고, 요즘 또왜 하나니라고 그러는지. 틀립니다. 지금 선지식에게 권하나니. 현재 시박하면. 시박을 선제하면, 열가지 악한 것을 먼저 제거를 하면 그것이 뭘 뜻하는 건가? 극락세계가 1 0만팔천리인데그 시박을 먼저 제거하면 바로 1 0만리를 가는 것이다. 즉행 1 0만이요곧1 0만을 가는 것이요. 후제 팔사하면, 8사 팔사를 후제하면 현재, 후제. 뒤에 팔사를 제거하면, 내과 팔천이니, 이에 팔천을 경과하는 것이니, 시박을 제거하면 십만을 가고, 팔사를 제거하면 팔천을 간다. 그래서, 아, 십만팔천지를 가는 것은, 시박팔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에서 보는 왕생관이죠.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마음을 닦으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지 다른 몸이 옮겨져서 가는 게 아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염에견성하여생각생각에 본성을 보아서 상행평직하면 평직을 평등하고 정직한 것, 정직이라 곧다 라는 얘기는 바르다 라는 얘기고 바르다 라는 얘기는 치우침이 없다 등 평등하다 그걸 말하는거죠 그래서 항상 평직한 마음을 실행하면 보여탄지하여그 극락세계에 이르는 것이 탄지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같아서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같아서 변도 미타하리라 바로 아미타불을 보리라 보통 편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전부 편님이 보 편님이 이랬었는데 불교에서는 변 변으로 많이 읽어요 변도 편도 이래 아니고 변도 초발심시 변전 같다. 편, 변, 그왜 그런지 잘모르겠지 그 편도 미타하나니라 이래 안 읽고 변도 미타하나니라. 사구나 사군이여 단행 십선하면 다만 십선을 행하면 하수갱원 왕생하며 어찌 모름지기 이런데서 모름지이란 말은 어찌 구태여, 어찌 반드시, 이런 뜻이죠. 다시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다만 십선만 행하면 된다. 십선을 행하면 어찌 구태여, 다시 왕생을 원할 것이며, 부단 시박지심하면,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아니하면, 하불이, 어떤 부처가 갱내하야 영청하리요. 정내하야곧 와서 영청을 하겠느냐. 환영을 해가지고 청해 가겠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선으로 볼 때는 정토왕생이라고 그러는 것이 정심이 되면 정토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정심의 자현이라. 정심. 청정한 마음이 되면 정토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이런 미혹한 마음을 가지고, 미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선에서 말하는 정토왕생관입니다. '정심자현'이라 '정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다. 미혹한 마음으로 옮겨서 가는 건 아니다. 이걸 이제 늘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시박지심하면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아니하면 하불이 정례하여 영청하리요 어떤 부처가 곧 와서 환영을 해 가지고 청액하겠느냐 야고 무생본법 하면 만약 무생본법을 깨닫는다면 견서방이 지제찰라요 서방정토극락세계를 보는 것이 다만, 찰나 순간에 있고, 찰나 순간에 있다. 이 무생본법을 깨닫느냐. 무생이라는 얘기는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그런 법이 무생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에 바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생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을 보는 것은 바로 다만 찰나에 있고 부러하면 무생돈법을 깨닫지 못하면 염불구생이라도 염불해서 정토의 나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모요하니 가는 길이 뭐니그 한영훈 스님은 예, 부조유신론에서 연불행을 비판하면서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님한테 전화가 가설되지 않았는데 그그 그, 그 멀리 있는 분을 여기서 부른들 들리겠느냐 이런 말을 썼어요. 전화가 극락세계까지 전화가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크게 부른들 들리겠느냐 뭐, 이제, 연부를 아주 비판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과 경려 그 비판과 권행, 어떤 행위를 권하는 것이 있고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젊을 때는 비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비판은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비판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그것이 비판을 하면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그 이상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과정이지 비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판에 더 중심을 두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제 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 실천하기를 권하는 데더그 중심을 두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비판은 좀 줄고 그 어떤 행위를 자꾸 권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젊은 사람 되면 이제 그 비판하는 데더 무게를 많이 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 중생들이 그 업에 묶여서 고통받는 것을 지적을 안한건 아닙니다. 중생이 이렇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그게 일의 비판이죠. 이제 서가문니 자신도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비판의식이 없고 그 완전한 만족을 가졌다면 그런 출가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방법도 모색하지 않았겠죠. 일단 비판을 해서 그 사회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순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찰해서 보되 그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고 바로 대안을 모색해서 실천운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안도 제시를 하지 않고 실천도 안하고 비판만 평생하다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거지. 그처님이 사회를 비판하는 건 잠시로 끝내고, 바로 방법을 찾아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성불한 거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평생 비판만 하다가, 그냥 한평생 맞췄으면 과연 성불이 되겠나. 이 성향에 따라서 평생 비판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신을 위해서나 동료 후배를 위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안데 비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그런 덕성과 그런 모범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경전이나 불전을 보면 은 권행 어떻게 실행하기를 권하는 쪽이 하네요. 그 비판은 숨었다 이거죠 그 속에 그 그런 그 권행이 나올 때는 벌써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만족하면 새로운 행동을 권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비판은 많이 그 숨고 생략이 되고 그 비판의 결론으로서 나온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왜 비판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의 논문을 쓰는데 보면 비판에굉장히한 80-90% 무게를 두고. 도를 닦는 사람들의 그 글을 보면 전부 뭐 어떻게 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잘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네? 말이 안 통한다고. 사실 그 말이 안 통하긴 안 통하는 거예요. 또그 우리들이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그렇게 래서대각 그 국사 같은 경우를 하나 들어도 대각 국사하면 참 대단히 훌륭하신 보살의 화현으로 그렇게 이제 존중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정치사적으로 보면 대각 국사도 그 자기 둘째 형이 선종인데 선종이 이제 죽고 선종의 아들 헌종이 어린 나이로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외척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정권을 휘둘러 가지고 대각국사도고 그 헌종 조카가 임금으로 있을 때 흥왕사 주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해인사 가서 피해 있었다 정치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왜하피 쫓겨났다고 하냐. <웃음> 잠시 그 개성 부근에, 그 넓은 그 흥왕사 절을 해서 잠시 피, 저, 지방으로 가서, 더이 공부 정진하는데, 수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보지. 그걸 왜그 조카의 그 애척의 등살에 먼지게 가지고 쫓겨갔다. 그 우리가 이사고이 관념이 아주 크게 생소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각국사 자신으로 보더라도 잠시 해인사 같은데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유식 공부를 하고 그더 학문이 깊고 수행이 더 깊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걸 그 쫓겨가서 핍박을 당한 그런 걸로 꼭 봐야 되겠냐? 그런데 이제 이 정치 권력의 그 이동사를 보면 그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봐질 수 있는 게그또셋째 형이 숙종인데 숙종이 임금이 되자마자 불러올렸거든요. 그거 봐라 임금이 <웃음> 숙종이 되자마자 불러올려 가지고 다시 성왕사 주지를 하게 하고. 그, 문종 때부터 시작한 국청사 절이 숙종대회와 그 완공이 되면서 주지를 겸하게 됐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모순이 많다. 그 사회 현상, 정치 현상을 비판하는데 거의 다학문적인 탐구를 화려를 하거든요. 대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대안은 없고 그냥 비판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러자고 어쩌자는 건가 그래 죽을 때까지 비판하다 죽겠나 숨 떨어지는데 무슨 비판을 해요. 이제 죽어서 이게 끝나는 건가 남는 건가 무언가를 자기 세계를 이루어야지 그럴 거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차이점 이제 이러한 차이점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와 이 선과의 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선과 정토, 선과 정토의 그 묘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 정토라고 그러면은 타력신앙에다가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우리가 극락세계 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 원을 세우기를 누구든지 열 번만 부르면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 이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아미타불 열번 하면 십념왕생이 된다 이거죠. 십념하면 왕생되는 거는 내가 아미타불 부른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부지 스스로 극락세계로 데려오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멋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 번만 울면 어머니가 틀림없이 데려간다. 그러면 아이가 울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을 세우기를 열 번만 울면 데려가겠다.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다짐을 세웠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간다 이거죠. 이게 완전히 이게 타력신앙입니다. 그렇게 보는게 이제 정토고 여기서는 아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간다. 그래서 요두 사이에는 그묘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염불구생이라도 모여라, 길이 먼다. 잡념을 가지고 가면 길이 머니, 여하 득달이리요. 어찌 도달함을 얻으리요? 어찌 가겠느냐 이 소리죠.